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미노산 22호종의 아미노산에 대해서 구조식을 살펴보고 이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산성을 띤 아미노산입니다. 보시면은 NH3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소이온은 카복실 산의 이온화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아민, NH2, 아민기에서 수소이온을 받아줘서 카복실 음이온, NH3 양이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겨사설이 CH2CHO, 아스파르트, 했는데 알 발음을 생략을 합시다 아스파트산입니다 아스파, 아스파틱 아스파 에시드 아스파트산 그다음 글루타믹 에시드 글루탐산입니다 염기성 아미노산입니다 CH2CH2CH2CH2NH3 플러스 리신, 리신. 그다음 CH2, CH2, CH2, NHC, NH2, NH2, NH2, 아르기닌, 아르기닌. 그다음 CH2, 오가콜이, 히스티딘, 히스티딘. 자 이렇게 해서 에, 리신, 라이신,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다음 아르기닌, 히스티딘 어린 아이에게는 필수입니다. 그다음 자 비극성 중성 아미노산입니다. 비극성 중성 아미노산 형태 여기는 극성 중성 아미노산입니다. 보시면은 비극성과 극성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극성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알콜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은 타이로신에서도 페놀기를 가지고 있고 CO, NH2, CO, SH, 싸이올 이와 같이 알콜기나 싸이올기나 혹은 CO, 키통기를 가지고 있는 자, 이걸 우리가 극성작용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극성중성 아미노산입니다. 이런 보시면은, 자, 비극성은 이와 같이 탄소수소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사슬, 글라이신, 메칠기 알라닌, 그 다음 격가지입니다 ch, ch3, ch3, 바린, 그 다음 CH2 격가시, 루신, 또 격가시, 아이소루신, 그 다음 프로린, SCH3, CH2, CH2, SCH3, 메체오닌, CH2 벤젠닉 알라닌이 CH3인데, CH3의 수소 하나가 벤젠링으로 바뀌어져서, 벤젠링을 페닐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페닐 알라닌, 알라닌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 육각고이 오각골이, 이겨사슬을 가지고 있는 트리토판, 트립토판그 다음, 세린, 알콜기가 좀있습니다 트레오닌, 다음, 티로신, 티로신, 아스파라긴 글루타민은 앞쪽에 아스팔트산과 글루탐산에서 COOH의 알콜기의 아민기가 지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그 다음, CH2SH, 시스테인, SH, OH, 알콜기, SH, 싸이올기, 혹은 티올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이, 겨사스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나중에 펩타이드 결합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어서, 자, 이 20개 아미노산의 이름과 약자, 세 글자로 약자를 쓸 수도 있고, 한 글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트레오닌이 미스프린트 발인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어서, 자,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마크를 한 부분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아미노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루신 L-E-U 한자로는 라지 L 루신 아이소루신 아이소루신 I-L-E 대문자 I 그 다음 발인 V-A-L 라시브이, 자, 발린, 루신, 아이소루신, 격까지 아미노산입니다. 그다음 리신, 리신, 그다음 메치오닌, 메치오닌, 트립토판, 트레오닌, 페닐알라닌. 이 여섯 가지와 어린아이에게는 알기닌과 히스티딘, 염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라이신, 알기닌, 히스티딘, 산성 아미노산, 나머지 중성 아미노산의 극성, 비극성,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앞쪽에 설명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조식을 그려서, 그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